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한지도 4년 차가 되어가는데 1억가량의 티 같은 돈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입장에서 앞으로 주식을 시작할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건 코로나 이후 반등장 때부터였습니다. 주식에 주처도 몰랐던 저는 일단 초창기 자금 3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워낙 활엄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만들게 되었죠. 힘든 월급 생활에 지쳐있던 저는 이것이 미래라고 생각하여 그 당시 이율이 낮았던 예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6500만으로 원 시드를 늘려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주식 초보가 그렇듯 계 잡주 매매 상한가 따라 잡기 하한가 잡기 뉴스에 사기 전고점 돌파 매매 등 다양하게 시도했고 장이 워낙 좋았던 터라 물려도 기다리면 수익을 내주었기에 시드 6500만원에서 1억까지 대약 4천만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당시 저는 나의 실력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유동성장이 끝나고 본격 하락장이 시작했습니다. 물려도 올라오던 주식들이 올라오지 않고 쉼없이 하락을 이어나갔죠. 처음으로 손절이란 걸 해봤습니다. 항상 크게 크게 몰빵매매를 하던 터라. 첫 손절 금액도 컸습니다. 1,200만원 수익 중 일부를 반납했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와중 알게된 선물 파생 원수에게나 가르쳐주라던 선물 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복구 욕심이었습니다. 정확히 3일 만에 선물 매매로 800만원 손실 정신을 차리고 파생을 접었습니다. 선물은 주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느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주식의 10배입니다. 약 3주간의 선물 매매 기간 동안 3년간의 주식 투자 시간보다 10배는 더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현재는 물린 주식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손절치고 남은 현금 5천만원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주식 손절로 1,200만원 선물 손실로 800만원 합의 2천만원의 손실 확정 중입니다. 수익이 4천만원이니 2천만원의 수익은 남아있습니다. 여기들 읽으신 분들은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잘한 점은 아직 수익 중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멈췄다는 점입니다. 주식도 1,200만원 손절치고 그대로 멈췄고 선물도 800만원 손절치고 멈췄죠. 손실에 눈 돌아가서 죽기로 다시 맞붙은 게 아니라 멈췄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느껴보셔야 알겠지만 멈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멈추고 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멈추지 못하면 신용미수 및 비투자로 90%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날 때도 이래서일 멈추고 손실이 났을 때도 이래서일 멈춰보세요. 안달하지 않아도 장은 위가 뒤질 때까지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실전을 겪은 1억을 운영해온 아직 수익 중인 중형개미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이든 손실이든 최소 하루는 멈추고 상황을 다시 돌아본다 계속 벌면 자만해서 한방에 실패하고 계속 잃으면 복수심에 비합리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 매매 옵션 매매는 알려고도 하지 말자 결국 투자금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 그 시스템을 깨닫기까지 8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투자로 성공할만한 그나마 확률이 높은건 주식투자이다. 다만 종목의 가격보다는 타이밍, 사는 시기를 사야한다. 지수의 등락을 유심히 지켜보자. 네번째 어느정도 시대를 결정했다면 복리같은건 때려치우자. 수익이 나면 현금화해야합니다. 현금화된 수익금이 천만원을 넘게 되면 그의 절반을 다시 시대에 넣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와 이어지는 팁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일 있는 급등을 놓쳐도 됩니다. 못 먹어도 잃지 않으면 기회는 무한대입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면서 작은 수익금이 생기면 가족과 소고기를 사 먹으십시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멘탈 회복에 정말 탁월합니다. 여섯 번째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자주하면 손절할 필요가 없다. 작은 수익을 누적하다 크게 한방 터지는 것이 주식이지. 베이트레이딩으로 하루하루 누적 수익 챙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려면 선물하는 것이 나은데 선물해보시면 딱 3주만에 깡통차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느끼는 게 주식으로 부자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좌가 잃지 않고 평이하게 가다가 어떤 계기로 한방 터져서 확 올라서고 거기서 또횡보하다가또 한방 터져서 올라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매매하여 누적 수익을 쌓아 오상향하는건 그건 헛된 꿈입니다. 주식 시스템, 도박의 시스템이 그러합니다. 결국 영으로 수렴해요. 수익일 땐 불안하고 손실일 땐 견디는 인간의 본성상 너무 어려운 목표입니다. 지금은 주식은 재테크에 가깝습니다. 이것으로 부자가 되겠다던 인생의 목표로 정했던 지난날과 손절했죠. 그러면서 반대로 계좌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 실패담을 자주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잃지 않습니다. 멈출줄압니다 수익을 내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고통만이 남을 뿐입니다. 부디 천천히 멈추면서 재테크의 마음으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